스티어링 하단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 승하차 시 무릎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핸들 뒤쪽을 보면 패들 시프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가죽과 함께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어 스포티한 외관은 물론이고 그립감도 매우 훌륭하죠. 에어백 모듈도 스포츠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AD 노멀과는 형상부터가 맞지 않아 호환되지 않거든요 오늘 작업은 열선핸들 기능도 포함되기에 추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클라스프링과 BCM의 경우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열선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BCM은 가짓수가 워낙 많아 정확한 사양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사양을 장착할 시 각종 경고등과 함께 전자부품의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한 후 작업에 필요한 모든 트림들을 탈거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블로우 모터 옆에 BCM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합니다. 개존 핸들과 클락스프링을 제거합니다. 열선핸들 배선 작업시 정말 많은 배선들이 필요한데요, 모두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해 배선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장품과 다르게 열선핸들은 전력 소모가 많기에 반드시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감도 꼼꼼하게 해주고요. 열쇠 랜드 사양 PCM으로 교체합니다 스위치 어셈블리를교체하고요 가끔 보면 센터 콘솔 탈거시 선이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중간 커넥터에도 순정핀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후 다른 작업이나 수리등을 위한 센터 콘솔 탈부착시 선을 잘랐다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움이 없죠 신품 클락 스프링 및 핸들을 장착합니다 허브볼트에 나사 풀림 방제를 도포한 후 손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를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스위치 인디케이터 불도 잘 들어오고 핸들의 온기도 잘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작업하면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표출되는데요 바로 b c m 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TPMS 센서 ID 값 입력 및 코딩을 진행합니다 경고등이 사라졌죠? 고정 코드 확인 및 부품 조립 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깨끗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디컷 핸들을 주는 특유의 스포티형과 세련됨으로 인해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핸들에 포함되어 있는 패드시프트 및 크루즈 컨트롤 모두 사용 가능하구요 패드시프트도 잘 작동합니다 운전의 재미를 더해줄 부분인 것 같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잘 작동합니다 시속 30km 이상에서 사용자가 설정했던 속도를 유지해주며 ASCC와는 다른 기능입니다 그외 핸들에 위치한 펑션키 모두 잘 작동하고요 열선 핸들 사용을 원할 경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누르면 되며 알맞은 온도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확실히 가죽 핸들이 그립감이 좋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아반떼 AD 스포츠용 디커텐드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